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어프로치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서 이제 회원님들께 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를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짧은 어프로치, 뭐한 10m, 20m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어프로치에서 뒷땅이나 탑볼, 좀 미스 컨택이 자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물로 우리가 짧은 어프로치에서 실수가 나오는 그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짧은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런닝 어프로치도 있을 거고 공을 좀 띄우는 어프로치도 있을 거고 뭐 로브샷도 있을 건데 로브샷은 당장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많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회원님들 스윙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초크다운이에요 초크다운이라고 하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그립에는 이 끝에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선 기준으로 항상 그립을 잡을 때는 선 아래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립이 여기까지예요 이 샤프트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 위에는 고무로 막혀 있어요 그립이 여기 끝까지가 다 샤프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 선 위에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립을 보든 모든 그립에는 이 선이 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선은 대부분 그립 피팅 하시는 분들이 그립테이프를 딱 여기까지 감아주세요 그래서 이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보다 이렇게 길게 잡으면 은 끝에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보다 너무 짧게 잡으면 은 그립의 두께가 순식간에 앞뒤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돼서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초크다운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짧게 내려잡는 것을 초크다운이라고 불러요 외치는 클럽이 짧아요 클럽이 짧은데 내가 그립같이 짧게 내려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지면서 무릎의 밴딩이 좀 심하게 일어나요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몸을 돌리고 싶어도 많이 돌리질 못해요 왜? 숙여져 있기 때문에 회전의 반경 자체가 짧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세워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숙여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반경이 훨씬 더 짧아요 자, 그러면 은 클럽은 지나가야 돼요 클럽은 지나가야 되는데 클럽을 내려잡으러 내려 잡음으로 인해서 몸이 숙여지면은 몸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럼 뭘 쓸까요 손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도 제가 시원하게 뒷땅을 하나 쳤죠 그러면은 다음 샷은 뒷땅을 안치려고 몸을 일으켜요 이렇게 그러면은 시원하게 탑볼을 쳤죠 셋업이 너무 다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라이버는 멀리 떨어졌죠 우드는 조금 가까워지고 유틸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이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이유는 내 앵글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손목의 각도가 살짝씩 틀어지면서 손이 이렇게 뻗어지고 몸 가까이 붙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앵글의 변화로 인해 클럽의 길이의 변화에 의한 손목 앵글의 변화에 의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가깝게 쓰고 클럽이 짧으니까 먼 거리를 보낼 게 아니니까 스탠스를 좁게 쓰고 클럽을 길게 잡아서 맨 처음에 우리가 잡아놨던 이 몸의 세팅을 드라이버와 똑같이 물론 스탠스만 살짝 다르게 해서 유지해 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은 어프로치는 크게 뒷땅이나 탑볼이 날 일이 없어요 몸을 과도하게 숙이시게 되면 은 몸의 회전이 굳어지면서 몸의 회전이 굳어지면서 공은 이렇게 손목으로 밖에 칠 수가 없어요. 물론 어프로치 손목으로 쳐서 잘 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단연간의 연습으로, 여태까지 했던 연습 방법으로 그렇게 편하게 치시는 거지. 그분들도 다 뒷단과 탑볼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타이밍을 잡으신 거예요. 대신에 그 어떤 일련의 실패 과정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라면 피세요. 내려잡지 마시고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아서 전에 하시던 것처럼 손목을 안 쓰고 여기를 좀 뻣뻣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몸의 회전으로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어프로치의 컨택은 깔끔해져요 우리가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서 헤드의 무게를 느끼겠다고 그립의 힘을 빼겠다고 어프로치에서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괜히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뒷단과 탑볼이 나오는 거예요. 짧은 어프로치는 우리가 감각을 느낄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잡고 있으세요. 뻣뻣해지세요. 뻣뻣해진 상태에서 클럽을 헤드부터 그립까지 통째로 뒤로 보냈다가 통째로 앞으로 지나가게 만드세요. 이러면 어프로치는 크게 실수가 나오질 않아요. 어프로치 뒷단과 탑볼.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지나친 초크다운. 초크다운에 의한 상체의 무너짐으로 인한 몸의 구음이에요 몸은 편하게 놔두시고 손목을 강하게 뻣뻣하게 만드셔서 클럽 자체가 내가 애초에 세팅했던 체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어프로치해서 뒷단과탑볼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손쉽게 어프로치 뒷단과 탑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